이건, 소실되기 전의 기억. 본래 일어나서는 안 됐던 결함 이전의 이야기. 날 외로움에서 구해줬는데... 이렇게 널 혼자 두고 가버려서... 미안해... 저는 외로움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. 응. 알아... 있잖아, 왜피난네가 정말 좋아... 근데 말이야.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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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이든 만번이든 누가 지루해서 아픔을 하든 말든 말이야 왜냐면 하늘에 있는 가족들만큼 친구들만큼 난널 너무 좋아하니까 어쩐지 찝찝하네요 구원자님도 꿈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실 때가 있군요 음... 뭔가 안심이 됩니다 잊어버린 이상 어쩔 수 없겠죠 어제에 이어서 모의 전투를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코드! 오버드라이브! 레벨 쓰리! 감 3! 합사합 이쪽을 향해 향해 짓소짓원자원의 표정 표키지키다싶해내고 싶다 싶 싶다. 마지막 지막순지까지식으 식으로 가슴속에 사무치는 이 느낌은... 뭘까... 나와 방주가 그렇게 제작되었기 때문에... 오늘도 메피와 특훈 중이시군요. 수고 많으세요, 구한자님 저기... 메피는 제대로 쉬고 있나요? 중간중간 제가 챙기곤 있지만 여전히 걱정되어서... 저는 여왕으로서 당연한 책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스스로도 좀더 여유를 갖지 않으면 제 설득이 매피에게 통하지 않겠네요 구원자님 감사드려요 다른 방향으로 시도해볼게요